오늘 게임은 유 o u 파킹 c k 무슨 뜻인가요? 너 주차 개 못하네. 유 o 파키 u 유 k 파크 유 k i 파크 y 코 공원. 수코 so 바깐 <웃음> 점점이 글씨가. <웃음> 한팬이가 여러분 운전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팬이 차 있어요? 맞습니다 네, 한팬이 차 있는 남자 주실력 네.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시죠? 후진할 때 남자 제일 섹시한 거 뒤로 쫙팔 걸치고 <웃음> 오, 일단 제가 먼저 튜토리얼을 해볼게요 아이씨 지가 안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AD로 슉슉 AD로 이렇게 어,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오케 이이 점프 돼? 점프 돼? <웃음> <웃음> 공중에서 왜 돌아요? 오, 아 멈추면 이게 파킹이래잖아. 아, 내가 한번 해볼게. 오케이. 위에 연료도 있어. 연료. 아 연료도 있어. 아저 아래 어 이렇게 <웃음> 계속 <웃음> 멈추는 줄 알았지. 아야 한편나아아아 아, 아, 일부러 아아 아, 일부러 못하게 하는 건좀 그렇. 아, 패나. 아우 진짜 못하네 아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되겠네. 진짜. 캐빈은 캐빈이야. 캐빈이 달려. Oh, 됐다. 아, 오 됐다. 오오 오. 오. 두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어저 파킹 스팟에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가서 또 세우는. 아아 진짜 어어 운전 개머. 아아 운전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어아 어. 어. 어. 아, 됐다. <웃음> <웃음> 어 진짜 아, 유 썩의 아, 아, 파킹이다 진짜. 아, 이게 온라인 아, 매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아. 둘이 싸우는 것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해볼게요 지금은. 오케이. 차량 개조 하기는 뭐야? 아, 나도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사스. 아나 이거 이거지 이거 <목소리> 개오거지또거 <개어 거죠>. <웃음> 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겨있을> 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 아 너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아, 아, 아, 이거 또또또또또또 이거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거또또또또 사사사사딱오 하고 돈데 뭐왜 이렇게 소리 사사사아 연습했네. 연습 안 했거든. 연습했네. 진짜 독하다. 아아아아 아아, 아, 게임이 어, 내가 아, 내가 마무리. 아, 내가 아, 오, 마무리. 오저 열선 다음은 터지네. 이렇게 남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 싹 돌면 어그리부터싹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야라시자 파이버 아니야 저 버렸다 <웃음> <웃음> 오케이 딱요 이거 그냥 뿌개 버리면서 오 뭔데 뭔데 바로 밑으로 가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전해 <웃음> <웃음> <왜 저래>, 우리 <웃음> 여기서 여기서 지금 <웃음> 마지막 마지막. 오, 다이시도 안 쪽고서 인코스 파주면서 싹해서 하자마자 설마 설마. 야, 이거 높겠다 순위. 야, 26초 순위. 오, 오, 만 사천 대 오, 만만 만. 상위권이야 이 정도. <웃음> 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어 완벽. 오, 이렇게 오. 되는구나. 오. 뭐 받았다. 코스튬 받았어 여기. 코스 <웃음> 호스염 넣어보자 <웃음> 여기가 아닌가? 상점에서 사야되나 혹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나 잘하지 지래아 지레 아, 맵이야? 지레? 오케이 바로 길이 자 멈춥니다 지레 그딴 거 없어요 지레 그딴 거 없어요 하나 치워놓 바로 감 바로 감아 <웃음> <웃음> 아 터져도 인정이야. 어? <웃음> 우리 그냥 길을 열고 있는데? <웃음> 이건 뭐야? 폭탄 투어? 폭탄 투어. <웃음> 이거 뭐 점프대로 점프해서 네. 어떻게 저기 가냐? 쉬운 거 내가.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다음에 케빈야. 이거 못 가는 멈춰. <웃음> <웃음> 아, 아! 됐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요르트 점프. 어? 됐. 쫙! 야랄 시작. 아, 나도 요기 요기. 야랄 시작. 촤! 오! 오! 나! 걍 뭐야? 이 저... 쉬운데? 그니까저 자기장 뭐지? 저 자기장. 아. <웃음> 그렇다 면 방법이 있지. 요렇게. 오! 아, 아, 아, 아, 어, 들어간. 들어간 거 아니야. 어, 싹싹싹싹싹어 사, 사, 사, 사, 사, 사.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싹. 아하하. 아. 어너 잘한다. 어너 잘한다. 됐다. 아니 근데 점점 괴랄해지는 거 같은데 내비.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 주면서. 오오. 죄송해요. 형나 알았다. 뭔데? 고정관념 깨버려. <웃음> 차 깨졌어. <웃음> 요, 이렇게 그래. 그렇... 우리 차어진진 <웃음> 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 타이밍이. 거지 어, 이거지! 이거지! 이걸이거해 이거지! 이지이럼나이거 다시 한지 <번> 해봐 <웃음> 그이거이거너 혼자 편집점 잡지마 그럼 나이거이제 가위바 이거요이 자꾸 이집점잡지 <편집> <웃음> 들어갔다 들어갔어. 이거 들어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아안아줘안아줘요아 <웃음> 이게 다음 레벨에 이걸 준다네.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야 얻었다야. 어? 오오 어, 달자 달자 코스용. 있어 없나? 어 어디 있어? 프리미엄 패스 저거 사야 되나? 그러데 무료 뜨네. 아 형 버스면 지기잖아. 나하자. 만 오백. 만 오백 원이야. 아 사. 샀다. 야 미친. 야 광택이 달라. 속불. 와 포스 다르네. 근데 게임의 난이도에 비해 부금은 왜 이렇게 힐링이지? 그러니까요. <웃음> 저 밀려난다. 그냥 밀려난 거나 같은 경우 이용해 버려. 아, 아까이 여기 어디야? 그냥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오여 뭔데? 오. 여기. 여기. 냥선풍기타기 거야 직진하면서. 어 빼면 안 돼. <웃음> 진짜 개기여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자 여기. 여기. 여기. 다어저선풍기뭐기 어? 저 선풍기 뭐죠? 어? 일단은 그냥 이렇게 타 볼까?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려나? 너 혼자 편집점 잡지 마. 바로 두차 근데 네가 오케이. 이렇게 해 버리면 자, 안 보여 드려? 네.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라인이 일차선. 와우. 와우! 와우! 오! 오! 야라이 시작이야, 라이 시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 잘했다 아, 이거 한 번은 겠네. 어쩌다 보니. 바퀴 없이 하라고요? 뭔 소리예요? 일단 가봐야겠는데? 이건 뭐야? 어, 부스 어, 연료 채우고? 오, 야. 누가 주차를 이 따위로 오케이. 누가 주차 이렇게 하는데? 뭐? 어, 기름, 기름, 기름, 기름, 기름, 기름 넣고. 어, 나이스, 여기다가? 아, 안돼. 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름 이서을 뭐. 어, 오! 오! 완벽, 완벽 좋죠? 와우 완벽 와우 니면서오 선풍기 좋아요. 두 봉봉봉? 아 뭐야 이거? 누가 저기 설치해 놓으래? <웃음> 그냥 바로 오 그냥 오. 오. 어? <웃음> <좀> 자연스럽게 떨어지. <웃음> 그렇지. 오 이거네. 오. 뭔데? <웃음> 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웃음> 끝났어? 이건또 느낌... 어디로 가는 가 여기 내가 온곳민폐이이 개, 임은이게이게임이게임이게임기이게이게 게임은! 이 게임은! <웃음> 이게임 <웃음> 잡아 중심 잡아 어. 어떻게든 넘어 야라 게이비 망아놨네 세상 중간으로 사 돌려주고 차 돌려주고 두려워하지 않다가 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기서 미리 르리프트. 꺾어주고 차아 와우 아 그렇지 이거 왜왜왜 다시 가 비밀 통으로 알았습니다 뭔데 깼다 뭔데 때. 뭔데 뭐할 거야 이거 왜 왜서 이렇게도 바로 하고 와우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차세대로 갈게 한 편아. 이번엔. <웃음> 피해 주고. 오! 와! 어! 는데차한 아, 대? 대. 그다음에 여기서 싹 가서 차 돌려주고 튕겨주고 두려워하지 마. 지금 방향 맞아. 뭐. 두려워하지 마. 오케이. 두려워. <웃음> 두려워. 두려워. <웃음> 재밌겠다. 도심 추격 이런 것도 있네. 야!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거지 여러분들. 아까 함정이 너무 많았잖아. 야 이런 게 재밌는 거지. 신내. 어, 이런 거 그냥 깨지. 나도 바로 해볼게요 바로 네? 하지 이거 뭐지? 완벽이잖아 여러분. 아, 아, 어디로 가야 돼? 어, 어디로 가요? 뭐 길건너 친구들이야 오. 뭐야 이거? 저리 어허. 안 가? 저리 안 가이씨. 저리 안 가이씨. 방해하지 마라. 방해, 방해하지 마라. <웃음> 오케이 무침 뺑소니. 아이스. 야 이거 어떻게 세우라고 저거를 그니까 러 저걸로 마지막에 해야 되나 저걸 마지막에 하고 끝내야되나보다 나 없나? 길에 세아라 아오 좋아요 삭삭삭삭삭어 너무 좋아 싹싹 좋아 삭싹 좋아 싹싹 삭아빠 오어어어어 ㅋ ㅋ ㅋ 나 없나! 멈추나! 어? 이거 세워진다 이거 된다 이거 밀어서 밀어서 아 깨비! 아 미친놈아! <웃음> 아 다음번에 이거 다시 하자 근데 재밌네 오케이